꼬티 성형외과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는 히알라제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알라제는 HA 필러를 녹이는 약인건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우 나는 히알라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전번에 맞았는데 너무 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붓기가 있었을 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어, 사진은 좀안 나올 정도 어,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히알라제를 맞은 분들의 붓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팔자필러를 녹이기 위해서 히알라제를 맞으면 입술이 아랫입술보다 3배로 부풉니다 마치 벌에 쏘인 것 같이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가 돼야지 히알라제로 인한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어 나는 좀 맞았더니 부어서 근데 항상 표현들은 이렇게 하시죠 너무 부어서 죽을 만큼 부어서 제가 며칠 동안을 고생했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주사를 놓고 약간의 붓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알러지로 인한 붓기는 누가 봐도 너왜 그래 그럴 정도의 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제일 정확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으면 그게 히알라제의 부기입니다 근데 그런 알러지가 있더라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것은 없는 게 10분 정도 주사를 맞고 히알라제 주사를 맞고 10분 정도 있다가 완전히 그것이 확 나오게 됩니다 좀더 빠르신 분들은 어3 4분 안에 그러면 알러지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들여서 알러지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정도면은 알러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러지가 한번 있던 사람이 계속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알러지가 난 없었으니까 지금도 알러지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알러지는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 생기지 길수생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필러를 녹이도 오실 때는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 그럴 때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실수하시는 게 1번이고요 녹이실 때는 언제든지 녹이시고 될수 있으면 한 번에 완전히 녹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